Internet. It's really good internet though. What will I eat o l e s find something quick to eat. I want to take the cable car. Like 여기 마시는 거 있어요 소면이요. Oh, this is fancy. 와 이거 s 도잖아요 Oh, 미미한다. 이거잖아요. 에이, 이거, 이, 이런 느낌, 나, 뭐지, 저는 체전에서먹어봤은것 같은데, 체전 이거, 고기. 구구와 마, 와, 미면은, 올, 공, 칸, 하고, 빠른, 빠른 미면. 안녕하세요, 소미언이에요. 아, 뜯었습니다. 아, 네, 욕조 미면 하나 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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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learn a n e w language, SurfShop VPN will be very useful. Also, one account can unlimitedly share and download by different device. Isn't that amazing? The price is also very affordable. You can use my discount code and link down below and get 83% off and 3 months for free. Check the description box down below for more information.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욕수다. 아니, 욕수 먹는 거는 약간 맛이... I need to eat my food. i to eat my o o d I'm g o i n t h eat my o o d I'm o i n to a t my food. m o i o e t m o o i n g e a I'm i eat my f o Wow, look at this baby, so soft and long. Wow. My, <assumed> 없는 거, 없는 거, 있는 거는, 너 자기에서 와서 먹어야 돼요. 그냥 보면안 돼요. Oh yeah. Wow, chew. <cryptocur> <Hum> <suspiro> 이건 냉면 똑같은잖아요 냉면 아니에요? 비슷한데 느낌? 뭔 미면? 근데 미면은 냉면. 난 똑같, 난한대 똑같은데요? 이거 좀 먹어볼게요, 이거. This is the meat patty. 음, 음 it's sweet. What the? 음! 이거는 설마 이거 육수이랑 이거 육수이랑 같이 먹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카 누들스 되는 거음 이거 먹으면은 더 쫄기 쫄기 더 맛있는데 어카 누들스 음 이거 게 맛있는데. 어, 이렇게 맛있어. 육수랑 이 같이 먹으면 쉽지 않아져 그래서 육수 이렇게 먹어요. 음, 이렇게 먹으면 더위 좀... 쏘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국물에면 먹어서 국물 이렇게. s o c a la p i l o sauce. You don't need a spoon. You just have to sip the soup. i i n e to c o m m You should try it like this. I can e a it w t h pot with the pot. It's not o t l i t e bit of a p o It's not that chewy if you put it in. It's d e 먹어 이렇게 먹으사 따라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너 방금 태어났어요 <웃음> 음, 맛있다 외국에서 홍콩에서 찾아오면 안 먹어요 근데 여기는 차가우면 맛있어 어다 먹었어 나 이렇게 햄 잖아요 전 포게트 새 마사라인데 메뉴떡집 펜이셨어요 마사라이네 우와 음? 먹 소리 더 맛있는데 아아 송도 느낌이요 Look at this, so high 어 여기다 3분 하채 감사합니다 이쪽에 가는 거예요 아뭘어 볼래 안녕하세요 혹시 태 타는 곳이 어디에요? 아 태복화 카 여기 가면? 축으로 어린 쪽이에요? 어어어 맞네 이거 다아서아 찍퉁 가면 돼요? 우측으로 우주? 우측! 한국사람 아니라 아니 어디사람인데? 아 저요? 저는 홍콩사람이에요 홍콩? 네. 나이때 타이완? 어! 타이완? 타이완! 대마 대북현신점 북신로 1단3십사건4호 오류 옛날에 옛날에 이거, <웃음> 이거 아이이 사람으로서 이, 이, 것도... <웃음> 아... 발음이 엄청 대만 사람 도같아서 진짜 대만 사람인 줄 알았어 Oh, oh, oh, oh, I'm fearless, huh? 뭐고새우강좀 크지 않았어? 새우강안 먹네? 와팝 없어는 너무 너무 고드해요 뭐야? 그래서한 회에 달고 해요. 한 회, 어, one way, 다 one way, crystal one way. 안녕하세요. 크리스토 원웨이 하나 주세요. 네. 아네 혼자예요. 네. 재미있어 혼자 놀아요. 네. 오, 와, 와, 와. 아니 근데 는 여기 좋은거는 그 글라스는 좀좀 좀 좋아요 선 UV 프루브 이예요 근데 여기는 뭔가 더 안정한 느낌 이 있어 It feels so safe here 안정해요 응, 그런거 약간 비리비리 왼쪽 비리 비리 어린쪽이 없어요 와 미쳤어 나 지금 쓰고 있는데 우와. 와 미쳤어. 와, 나숨 어때요? 점프하고 싶은데 숨 어때요? 우와. 우와. 360, 360. 이렇게 미쳤어. 오마이갓 oh 와개무 <웃음> <웃음> <웃음> <웃음>